하려는 거는 이제 4년 전에 이제 마녀 사냥을 했었는데 음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이때 이 4년 전에 이런 또 사회적 많이 이제 변, 변화가 있잖아. 네. 그걸 들어보고 지금의 우리끼리의 이제 현대에 많이 바뀐 사, 사회적인 것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녹아내려서 재구성을 해보자니. 음. 만 들어봐 말... 말... 일단 일단 들어봐 어봐요그래미쳤 음... 제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요. 음... 저보다 나막 귀엽다 그러기도 하고 다른 음... 사람들보다 저를 음... 좀더 챙겨줘요. 그리고 문자도 막 자전사예요. 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음... 막 거의 오빠가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오빠가 저한테, 와, 아, 막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머리랑, 막, 정수리 사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거나, 머리 위에 손, 막, 올려서, 헝그러뜨리는 거예요. 아, 막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막, 어쩌다 가끔 그래요. <목소리> 오빠들, 이거, 쓰다 쓰다 해주는 거, 이거, 린날때 맞죠? 머리 어떻게, 어? 뭐, 이게 사요? 데 일단은, 남자들이 다한테행동이야 이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 전혀 본감이 없는데. 네. 뭐, 머리만 만져서 그, 사줬살으면그는람지지이 사이가 있어. 막 아무렇지 않게 막. 그래. 친해서, 오히려 친해서 더. 내가 지금, 남, 남자가 어디서 일한다고,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회사. 뭐. 회사는 좀, 조금 애매한데. 남들 애매한데, 또 회사 분위기에 따라, 또 직장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 싫은걸. <웃음> 나는 대학교 다길때 <웃음> 후배들 야, 뭐, 야, 야. 이거, 응. 이거 하는 거는 나는 그럼 다시 가나의자왕이었는 응. 그러니까 이런 데가 허용되는 데가 몇 개는 됐잖아. 나스토바 같은 를 알바할 때 이제 많이 하지. 했는데 공연이지. 홍원 아저씨. 걔는, 걔는 응, 최고예요. 나스킨라미스지홍박사 라비씨. 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사연. 아니, 이게 벌써 끝난 거야? <웃음> <웃음> 뭐, 뭐, 뭐, 없잖아. <웃음> 아니, 본인 경험 다 없어, 경험 다. 아니, 들어...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얘기해봐야지. 그니까, 두 명이나 그러니까 한명씩 소중한... 야, 얘는 뭐, 특사랑이랑 드러났는데. 아니, 뭐... 그니까, 이게 문제라고. 뭘 <웃음> <웃음> 기대해, 씨발, 얘한테서. 아, 나도. 아, 네. 있어. 네, 있는데, 이러, 이러, 이러, 아, 기억이 나. 아. 아니, 기억이 나냐고. 오케이. 나는, 나는 무슨 <웃음> 경험이냐면은, 옛날 레스토랑 했잖아. 음. 그 은행동 쪽에. 음. 매... 언제, 언제 이럴 수 있었지? 2010년도. 초반. 대학교 초반. 2010년도 벌써 한 8년 됐지. 아. 대학교 2학년, 2학년 때 내가 오토바이 살려 고 오토바이도 알봤나 아, 그거 살려고 내가 알바를 했었냐? 레스가랑에서 했냐? 은행도 피아토라고 있어. 들어온 거 같은데? 토랑에서일다고 내가 그거 살려고 한달 동안 알바도 하자해서 얼굴도 못 봤어. 그래. 한달한달 했다고. 진짜 진짜. 두달 했으니까. 그거 알바. 뭐가 한 것도 아니고지노 노동 무시하는지. 어쨌든 기다려 봐. 그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멈췄어. 음, 그래. 그래. 어떤 경험? 매니저 누나가 있는데 나보다 3살 많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레스토랑 음. 일하다 보면은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하면 섬팅이 something, 섬팅이 생기느냐 레스토랑 도 탕비시 같은 데가 있단다 응. 준비하는데 거기다 쪼아쪼으니까 어. 여자분들이랑 일할 때 음. 몸이 스칠 다, 수밖에 없어. 하만 이렇게 막 닫지 닫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 정도로 들어 그 이렇게 이렇게 그 정도로 닫지. 아어 어? 들까지 들까지 들어가. 아니 어느 정도인데 크기가? 크기가 네. 이거 이거 이거 반이야. 아, 이거 이거 반인데 반이야, 아니 이거 반인데 뭐, 여기에 있고. 여기에 밴딩 머신 있고. 음료 나오는 기계 있고, 어. 여기에 뭐 아차기 있고, 이러고 하면은, 거기서 반에서 3분의 2밖에 못 쓰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음료를 막 갈고 있어. 사람이란 게, 그게 필링이 있어. 내가 닿았는데, 내가 원래는 이제 좀, 일한 지 1, 2주밖에 안 되면은 몸을 살짝 게돼있어야 근데, 한 3, 4주 넘어가면은 몸이 붙어도 아무것도 안해 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가벼웠으니까, 그때 이제, 그누나한테 이렇게, 아, 기댄 적도 있어. 이렇게, 아,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기대 적도 있다고. 등만. 가슴쪽 기대면안 되지, 경찰서지이 어. 누나가 이렇게 갈고 있으면 내가 이 위에는 얻는 걸 보면 그 그냥. 물론 좀 힘들어하면서 심년이네 이거 아니 아니 누나가 좀, 아, 누나가 앞에 있고 네가. 누나가 있고. 누나가 이렇게 갈고 있으면 어, 어. 내가 어? 위에 등 있잖아 어? 거기에 기대는 거야 네가 왜 기대냐고 누나한테 아니, 아니 네니앞에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야, 거지. 아니 앞에 있는데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보여줘.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내가 여 아니 니아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지나가는데, 좁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막 아이,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좁아, 이렇게 <웃음> 지나갈래. 의도된 행동을 해야지, 의도된 행동을 어, 아, 근데, 그, 누나가 약간 허리를 숙이고 있어. 허리를 음, 숙이고 있어서 지금. 좀그렇다야네 야, 야한 게 아니라, 아, 그니까, 아, 러 그러니까, 봐봐. 아니, 근데, 1, 2주차가 되면은 몸을 떼는데, 3주차 넘어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안면을 하니까, 떼질 않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어, 그냥 친해지 관심이 어, 있는, 누거나 아니, 아니면 얼굴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스킨. 난 애들 얼굴 생기것큼 생겼어. 지짜치게어 싫은 사람이랑, 그, 그, 거기서 막 지나치거나 하려고 하는. 근데 그날나 말... 말이 중요한 거지. 그날나뭐했냐면은 아, 나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음... 되게 음... 서로 힘든 그런 게 있잖아. 니가 기대서 힘든다. 니가 어? 어? 기대서 힘들어. 씨발. 이렇듯 아니야? 시발? 그게 차이 났지. 아, 아, 미, 아왜 그러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상이 나온 거야, 차라리. 아, 음. 어, 어, 이, 아, 씨발. 씨발. 족관식 이게 아니라. 음. 어. 나이상황 봤을 때 뭐냐면은 그 정도 가지고 사귀는 거아닌 내가 그녀랑 사지도않았잖아더 심한 짓을 해도 남녀 사이는그냥장난 넘어갈 수 있는 거그러니그 누나 나이가 몇 살이야? 살이야? 그 누나 그때 나이가 스물 다섯이었지 세살 응? 나이가 스물 아, 한 살이었어 스물 아, 아, 한 살이었어 입어서? 쓰읍 지금 몸매도 좋았지 쓰읍 어차피 어? 아, 얘긴데 옷 갈아입고 있을 때 내가 모르고 전화서 본 적이 있어 뭘봐 어디를? 서옷을 선옷만 입고 있는 거 상의 하의 어? 상의둘다 보고 있는 거 <웃음> 어? 둘 다? 그러니까 둘다소금만 입고 있는데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아니 그... 그래서 루... 누나도 널 봤어? 그래서,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지 그니까. 아니 알바하는데 그렇게까지 벗을... 버스를... 아니. 아니 문을 왜안아버렸 탈의실이 있어 탈의실, 탈의실. 아니, 탈의실. 탈의실 문을 왜안아거렸 복장이 어? 상하이 다 문이 고장났졌어한 한 일주 동안 네, 나는 말해서 상관이 없어 요그래요그나나 <웃음>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다음 사연 잘력 잘생겼어 자 갑시다 지난주에 학교 여자 동기 하나랑 남자 동기랑 셋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화 끈이 잘 풀리는 편이라 그날도 또 풀렸는데 모르고 그냥 걷고 있었나봐요. 근데 그 남자 동기가 너 그러다 넘어져 그러더니 갑자기 제 운동화 끈을 직접 묶어주는 거예요. 직접 묶어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도 일자로 주는 거이거만들지 십백 백프로 이거. 뭐? 그끝먹 준다네. 건 아니지. 얘 경험 있어? 경험 있는 사람. 근데 손적들에게못 나도 야 남자들은 자기한테 이득 없는 거에다가 붙잖아. 근데 난나묶고준적 난 있어. 사실말. <웃음> 어? 동기지 뭘. 똑같은 사양이야. 걔랑 걔, 아니, 뭐 똑같은 상이야. 황그 애랑 사겼어? 아니 안 사겼지. 당연히. 어? 걔가 싫다고 한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아직 관심은 좀 있었는데 그니까 러 관심이 있으니까 해려주는 거라고 아 사람은. 불어봐 정신없죠 백끼야 묶었다보니까 걔 다리를 봤다고 내가 원하는 기가아니어서포기했다그 했지 <웃음> 어, 그런 경우 아니까 뭐가 이 있어서 묶어주는데 사람이 재봐야지 다 왜냐면 내가 얘다 이렇게 볼수 없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습이 묶어졌는데 내가 나 이상형인지 알아보겠는데 어? 그거냐 약간 여기까지심 치마입고 아, 있었지 침한. 야 진짜 걔나 보다 그것도 매너가 아니야 어 근데 본인 아무 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내가 뭐 걔한테 맞기로 했냐 뭐 했냐 무서워서 얘기 안하는거 아니야 특히 존나 비용 안될거 같은데 <웃음> 아니 못사냐 <살> 아니 <웃음> <그거, 웃음> <운동하고 난 그거. 웃음> 다 해봤네 그러니까 하여튼 다해봤잖 우리보다 <웃음> 많이 해봤어 아니 <오>. 그래. <웃음> 근데 야 나는 신발 끈은 음. 절대로 아까뭐 풀린 경우 많이 보잖아 뭐돌아다니다 뭐 보면 난 특히 운동을 하니까 절대로 내가 묶어주진 않아. 뭐 아무리 친한 거나 그래서, 어? 뭐 있어도 어, 내가 어. 호감이 없거나 그러면 내가 뽑풀렸다. 굳이 아니, 내가 내 쉬웠지? 후리를 굽혀가지고 아니, 생각, 아니, 생각, 생각을 해봐. 내가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데 본인이 숙여서 묶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묶으라고 얘기만 해준대. 어. 야너씨발굽풀다 아니 거기 앉을 때도 그래. 그냥 길가는데 어디서 <웃음> 어떻게 묶럴까 아니 이쪽아줬요 아니, 아 화장실 갔다 오면 되잖아 화장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거지 뭐 아니 근데 성의를 보여주는거지 어떤 여자가 너 자꾸 팔다가 자꾸 이렇게 시키만 해주는거랑 똑같은거고 <웃음> 아, 아니, 그럼 다르지. 어, 너, 어. 너, 너 여자 자꾸 풀리면 여자 보다 풀려?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를 얻은자면 뭐, 얘가 적절치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 남자끈이랑 남자 같은 거라 <웃음> 아니 근데 그 여자애들이 은근 나는 지금 내가 꼬라지를좀 탈이 지금 했는데 나도 그때 나를 잘 입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캠퍼스 로망 같은 거한 번씩 충족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서로 윈윈 라는 거야. 니가 하면, 니가 볼때 약간 로망은 아닌 것 같고, 그 여자가 윈윈 때 하는 걔랑 <웃음> 좀 친했지, 친했으니까 좀가능것 같아.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친한 동기고 친구야. 그래서 끈이 풀렸어. 야, 나치마입었으니까네가좀 묶어줘라. 해서 묶어줄 수는 있는데, <웃음> 내가 자발적으로, 아, 야, 야, 야,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야, 끈, 아, 끈, 끈 풀어줬네? 이랬는데, 이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을 음.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묶어줄게 그냥. 네. 이번, 확실히 이번만 묶어줄게. 그 묶어주면 조금... 그리고 어색하지 않으려면 생색을 내야지 생색. 그래. 을 계속 내면은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지나간다고. 저 멍우새끼들 아까 생색을 내야지 계속. 생색을. 아 그렇지. 아그뭔 말인지 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니까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어쨌든 동기가 그냥 끈을 묶어줬는데 뭐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던 상황이죠. 정리하면은 글라이트가 그 아니다. 네. 너는, 너는 이, 이, 이런, 이런 거까지고그린라가될수 없지. 근데 남자는 호감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 응. 너 내가 봤을 때 호감이 없. 너도 않지. 아까 그랬잖아. 호감이, 호감이 네. 호감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호감이 없진 않지만은 그릴라이트는 아니고. 야 여자쪽도 보인다. 네.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에 호감있어 <웃음> 아니, 그건, 어, 그 아, 그래. 그건 인정. 그래, 그건 절대로 간다니까. 어. 일단 새로운 얼굴이면 일단은, 일단 깔아보시죠. 일단 깔아보시죠. 일단 깔아. 그리고 사람에게 연습게임 하는 게 있잖아. 내가 나중에 여자친구와 풀어지면은, 멋있게 묶어주려면 연습을 한번 해봐야지. 그건 아니다. 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사람이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 음. 어쨌든,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그림 라이트는 아니야. 올해 2월쯤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7번 정도 만난 여자가 있는데요 7번. 만나는 동안 같이 커피숍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또화관도 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같이 멀티방도 갔어요 멀티방 멀티방. 멀티방 멀티방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까지 항상 그 여자 먼저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멀티방을 제작하는 브랜드로 자기가 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만나면 휴대폰도 안보고 제말에 리액심도 좋고 딴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건 헤어지고 카톡을 보내면 한 3일이 지나도 일이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4번 정도 했는데 전부가 쌩까는 거야 근데 그 계산을 지가 먼저 하는거면 그린라이트인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뭐예요? 이건 되게 명확해요 이건 그냥 이 <웃음> 새끼 물고기예요 <웃음> 근데 계산을 지금... <웃음> 계산을 지금 여자... 걔데 계산은 지금 여자 가잖아 그 의미를 좀 알아야지. 왜 계산을 여자가 할까? 계산을 여자가 한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계산을 듣는 것 같아. 회사. 그치. 렇지 어, 회사. 어, 어 남자가 사주는 그. 회사카드인가? 그냥 내. 가 법인가? 법이에요, 그냥. 그냥. 아, 네. 어장하는 물고기입니다. 요거를 아. 받으면 렌지 그렇지. 차이가 뭘, 어, 애쉬는 어, 거. 엑시라는 거. 거. 거. 거. 아, 아, 아, 차라리 내가 내고 그냥 내 편할래. 이, 이 느낌이. 아니, 내, 근데. 그왜 그래. 일곱 번이나 만나? 아그러니까 어, 6개월에 7번이래아데 그 6개월에 7번 만나서 잘돼개월에한 번씩 콘인번 만날 때 동안 마지막에멀티방에가 번씩 지모르겠는데 마지막 만나면 뭔가 지데 뭔가 여에한테좀 콘인데. 6개월에 한 번씩 콘인데. 6개한 번씩 콘인데. 그개월에한번고 일이 안없어월에한 번씩 콘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전부터 그랬네. 그 전부터 그6부터에 이게 이게 이게 심리가 그렇다.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다 괜찮은데 다 끝나고 나서 남자가 뭔가 실수를 하는거지 그니까 러 뭔가 마지막에 리드를 못해가지고 멀티방을 가는게 나는 멀티방을 아. 가기 싫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이딴 데로 그냥 이런 느낌거야혼타아니 어? 아니 여자애는 멀티방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만났잖아 일곱 번 만났는데 만나,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그 호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닌 거 보면은 뭐냐면은 나는 멀티방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다른 곳. 어? 뭐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야, 근데 멀티방이 뭐 하는데? 그 컴퓨터도 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도 할수 있고. 아 오래도 있고. 아들도볼수 뭐, 아, 아, 있고. 그런 데가 있어. 야, 사실 이게 이당시 의미로 멀티방이면 사실 멀티방이 지금의 뭘까? 아니, 말만 멀티방이고 솔직히 거기서 어? 할거다 해. 그게 돼? 살... 아니, 솔직히 지금 모텔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예. 음. 모텔이 아니. 멀티방급으로 없어. 근데...